w 랑 a t 로 p g u 게이스 This is your h o s e king in UK 저는 영국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밤 11시 정도 도착했고 비행 시간이랑 이동 시간까지 합치면 2 4시간 거의 거 하루? 들어와서 맥주 한잔하고 그냥 들었는데 한달 동안 거주할 집을 좀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에어비앤비에서 했고요. 방은 하나입니다. 방은 하나근데뭐 나쁘진 않아요. 뭐 여기 그리고 여기 인덕션. 그리고 이거는 꼭 필수입니다. 이런 거꼭사 오셔야 됩니다. 왜냐면 영국은 이 콘센트가 220볼트가 아니라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이렇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저안 갖고 오면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. 네, 바깥은 바로 엄청난 풍경, 공사장이고요. 화장실은 여기 나쁘지 않습니다. 물잘 나오고요. 욕실 그 자체도 깔끔한데, 근데 저물 내려가는 게좀좀 좀 작아가지고 어제 샤워했는데 물다 튀기더라고요. <놀람> 라라라라라라라란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뼈드네 아이 침대가 방기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소리가 잠깐 이게 뒤척이면 오해하잖아 영국의 대표적인 이 밥입니다 계란 오떡빈소시지 버섯 그리고 감자 이건 뭔가요? 블랙푸딩 블랙 뭐야? 푸딩 블랙푸딩이야? 선지 아 선지야? 어. 오 아, 아침 먹었고 맨체스 지금 한 10시 됐는데 일단 그...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을 다 사야 돼요 사실 오늘 하루는 내일을 위한 남은 날을 위한 어떤 그런... 어이? 어! 전화 왔다 잠깐만요 여기가 형, 형님 지, 찍어줘봐 재훈입니다 재훈이 어 재훈아 야홍두깨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? 어 아, 우둔살 설도? 설도? 자, 일단 저희 코치 재훈이가 말하기를 어홍두깨살이 없으면 우둔살 아니면 설도 그래도 없으면 안심이래요 안심 아, 여이 종류점이 엄청 엄청 신기하네요. 한번 보여주세요. What fillet s t k 지 o that's yeah. Sure. k g k g 아, 저기 봐야죠. 애슐 It is chicken breast, right? Yeah. Okay. Can have um, yeah, k g same kilogram? Yep. Yeah.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제가 집에 확인해봐야겠지만. 뭐 좀, 좀 비싸긴 한데, 아, 여기도 고기가 많으네. 네, 고기도 굉장히 많아. 이 럼프 아까 산거 반가격인데, 이 네, 훨씬 싼데요. 두배 아까 저기서 우리 아 흰살 물고기면 여기 흰살 물고기가. 인 4게아 그리고 치즈 20g씩 먹어야 되니까 슬라이스로 있는 게 좋아요 자 옷매이 여기 있네요 오리지널 레이 투 레이 세트옷 제가 이번 연도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운동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예! Yeah! 아, 진짜, 많이 바빴어요 한국에 서 진짜,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, 좀 나에게 집중할 타이밍입니다 이한 달간 여기가 냉장고인데 준비됐잖아 이미 그래야 돼 홈플래닛 o u r 소울 y 맞 k g 스음 240, 250이니까 200 맞춰서 <웃음> 오케이, 대충 200, 딱200굿 소고기랑 닭고기, 치즈, 그 다음에 생선... 오, 소리 이렇게 생겼네요. 나 처음 봤네. 굉장히 가루야, 가루. 에헤이. 에 헤이. 마이 프로틴 웨이 프로틴, 더 멜론 밀크, 레드빈. 그다음에 이제 BC 더블레이 c a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보조제중 하나거든요.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해요. 크레아틴.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. 제가 한번 집중하면 어떻게 몸을 만드는지 제가 보여 준다고 했잖아요. 지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식은 네. 풀밖에 안 해요. 저는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다가 딱증명해버리고 끝이에요. 그다음에 더 조인트. 어, 제가 이제 관절이 좀좀 나쁘기 때문에 관절 보호겸 이렇게 도시락 싸가기 위해서 어, 통도 세개 사놨고. 로게 디스, 브리니 싸요. 세븐 소시. 이시 30분이란 이유로. 아큰 어, 공기 300g 들어있는 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박스채로 타왔습니다. 우 에디 친구 제 후배죠 바디베이딩 후배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좀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버킹업을 해야돼서 제가 진짜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아니 닥쳐요 아니 닥쳐 야 닥쳐 어? 그러니까 <웃음>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역시 퇴근 최근, 길이라든지 <웃음> <좀> 많고 <웃음> 뭐, 에너지 아직 한데좀 좀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? 래스랑 슈어도 안 됐고요. 사실상 한지연이 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홍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떨까. 약간 좀 워밍업 느낌으로. 됐고요. 자 지금 아침 아홉 시. 저 이제 오늘부터 밥을 먹을 건데 제가 여기 다 있습니다. 여기에. 아니 왜안 돼? 아이씨. 어? 예이! 한 2분 하겠습니다. 이거, 이거 개쓰레 이렇게 개쓰. 던져볼까 개쓰. 블루베리, 80. 아아아아, 너무 해줄 이 없네. 도시락을 자꾸 자꾸 사야지. 예,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라. 와, 반늘 그대로 반을 잘랐어. <웃음> 개질렸다 보세요, 반을. 와, 돌아갔어. 지렸다. 아, 이거잖아 이거. 근데 껍질을 너무너무 너무 알맹이가 너무 오! 딱 100g 나왔네요 자 아보카도 100g 오케이 okay. 오늘 사람이 굉장히 많으네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일단 기차표 끊고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니다 w <웃음> 어 맛이 좀 다른데요, 이거? 내가 이거 한국에서 파는 다이어트랑 다르구나. 미니 양배추인데 이것도 처음 오 보거든요. 그냥 양배추네. 오늘 등팔 찢어 놓습니다폐 죽입니다. 죽기 죽으러 갑니다. 와 디테일 쩐다 나 진짜 강아지 쓰러져 있는 줄 알았어 저강아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 댕댕이를 사랑합니다 이제 좀 챙겨 입어서 아까 챙겨온 도시락 하나 먹고요 집에 가서좀고흰살 생선과 그 다음에 밥 200g 인데요 먹어볼게요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여기.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으니까 맛있네요. a I I I n m a I I I 오늘 달걀, 흰자 1 2개 그리고 계란 하나를 먹어야 되요총한1 3개 정도를 먹어야 돼서. 이 노린저만 뺀 달걀 12개를 했는데 사실상 이거 되게 많은 양이에요한 번에 먹기에는 근데 이걸 또 조리해서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건 일단 첫 번째, 저는 비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첫 번째,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먹어본 경험이 알았어. 많다 알았어 세 번째,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자주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같이 그냥 좀 뭔가 좀 바쁘거나 이럴 때 12개 먹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만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먹으면 제일 쉬운데 생계라는 균이 있어요 균, 균. 배가 아픈 균이 있어서 이렇게, 이렇게 자주 못 먹어요 옛날에 진짜 계란 한 판씩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게 최고거든요 이렇게 빨리 빨리 먹게 근데 이제 배 아파서 오늘만 이렇게 먹고 Okay, I'm g o i n to g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있는 to go. I'm going to go. Yeah,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o i n o go. o i n o go. i o n to go. i o i n g o g I'm going to go. I'm o i n o g k I'm o i n g to i g o i n t I'm going to go. i n to go. I'm e n to g I'm e i n o g i o n t o so m g o i n t i t I'm i n o i g o t m n o n i o i n t n t t I'm i o o o m